나 어릴 때 항상 듣던 어머님의 자장가를 오늘 밤에 웬일인지 다시 한번 듣고 싶네 나 오늘 밤 경건하게 두손 모아 무릎 꿇고 멀리 계신 어머님께 불효한 채 어머님의 자장가를 들려주어 다시 한번 어머님의 자장가를 나 어릴 때 항상 듣던 어머님의 자장가를 오늘밤에 웬일인지 다시 한번 듣고 싶네 나 오늘밤 경건하게 두손 모아 아버지께 부려 한쯔 내우치네 들려주오 다시 한번 어머님의 자장가를 들려주오 다시 한번 아버지의 잔소리를 들려주오 다시 한번 어머님의 자장가를 들려주오 다시 한번 아버지의 잔소리를 내가 아주 어릴 적에 꿈이 맡은 어른 시절 나는 다장 옆집에 살던 예쁜 순인 제이 야야 내가 아주 어릴 적에 난 많은 꿈을 꾸었지 말도 안 되는 꿈만 꾸었어 그래도 그 중에 한 가지를 어지꿈같은 어르시죠. 아득한 기억 속에 타잔이라는 아저씨 있었어 아그 아저씨 너무너무 좋아했었지 하루하루 살다보니 오늘까지 날아왔어 말도 안되는 시간여행으로 그러면 어때 지금이 너무 행복한거 꿈이 많던 어린시장 아, 지금으로 바뀌었지 나에게는 아직도 꿈에 있어. 그 중에 제일 지금처럼 행복하길. 아, 나는 했다. 아, 나는 했어. 앞으로 더 많은 날들을 기억하며. 야, 야, 야, 야! 가자 이제 아, <웃음> 아 목소리 같다. 아이고 오늘도 잘 놀았네 이렇게 행복한 상 나는 이렇게 지낸다네 Like brothers in blood, sisters who ride, and we swore on a night we friends who w e t i e With the changing of winds and the way water flows, l i v e is short as the. Let them know on the night that you left me